수주 학계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Ctrl-C 차트를 클릭하고 Ctrl-V를 해주겠습니다. 계열 이름은 수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수주 학계를 클릭하시고 편집 이름을 수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수주로 바뀌었죠. 확인 누르시고 차트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위에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차트 제목 차트 위 1, 2차 수준 내역을 적어주시고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제목에서 축 아래 제목 회사명을 적어주겠습니다. 축제목 기본세로축제목에서 세로제목 금액을 적어주겠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금액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회전제목으로 선택해주겠습니다. 가로항목축을 선택해주시고 홈탭에서 글자 크기는 11, 기울임꼴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세로 값축에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 단위를 고정으로 바꾸시고 값을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가로축 교차는 200이라고 했으니까 축 값을 200으로 고치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11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닫기를 해주시고 홈 탭에서 11을 해주겠습니다 범례를 클릭해 주시고 서식,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선택해 주시고 그림자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1차 수주액이 파란색 꺾은 선이기 때문에 파란색 꺾은 색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시고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주겠습니다. 그림자를 선택하시고 오프셋 대각선 미리 설정을 눌러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채점기로 차트 내용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